아 진짜 완전 다행이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늘 맞죠 이렇게? 맞아요. 음, 아까 비슷한데 약간 다른네요 쌤. 맞죠. 아까는 네. 이 여기 전화량 알 수가 있었는 알 수가 있고 여기를 구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여기가 익은 거네요. 네. 아, 완전 장난 아니에요 와. 그러면 네그 전류의 세기니까 시간은 5초고 네이 전류의 전화량 40이잖아요. 그래서, 하면, 8, 3번, 3번. 와, 완전 계 바로, 바로 나오네. 네. 니 어. 어, 네, 이거요. 전류기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어, 최대 사용값이 넘지 않는 범위를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